먼저 이제 긴 네, 세미나를 많이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좀깰겸 우리 한번 재미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선 저희 스텝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WS 스텝 펑션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설계를 발표하게 된 김민테로아입니다. 저는 현재 AWS 커밋 빌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AWS KRUG 대학생 그룹의 오거나이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이커머스 e 도메인을 개발하는 백엔드 엔지니어이고요. 혹시나 관련돼서 궁금하신 정보나 혹은 네, 물어볼 질문들이 있다면 제 이메일을 남겨드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벤트 드리븐을 수,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AWS 서비스인 벤트 브리지 서비스와 스텔펑션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제시안으로 사실 이벤트 브 아, 이벤트 드리븐은 다양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한 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를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눠봤는데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 다음에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아마존 스텝 펑션 네. 하나씩 토파 보면서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아주 오래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벤트 드리븐은 엔지니어들이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워하고 네. 지금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 해당 아키텍처의 장단점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앞서 혹시 이벤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냥 거수만 잠깐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거수 한번 해보실래요? 어, 네. 네 반응이 오늘 별로 안 좋네요. <웃음> 그러면 이벤트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본다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 소프트웨어 명령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연결 지원어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행위에 대한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발생한 상태의 변화, 뭐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구매 버튼을 클릭할 때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할 때 주문하기를 클릭할 때일 거시고요그 다음에 사용자적 CRUD의 행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드립은 아키텍처는 결국 이 이벤트를 사용해서 분리된 서비스를 서로 트리거하여 동신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된 현대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이벤트 생성자, 이벤트 라우터, 이벤트 소비자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요. 생산자는 라우터의 이벤트를 게시하고 라우터는 이벤트를 필터링하면서 소비자에게 푸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아키텍처가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예시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비스의 대표적인 구현 방식두 가지인데요. 이제 많은 IT 기업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면서 엔지니어분들도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를 친숙하게 좀 다가가서 생각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잠깐 그래도 짚고 넘어간다면 왜 이런 아키텍처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놀리식 아키텍처인데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또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고요. 어, 아직 이제 많은 이제 스타트업 엔지니어 분들께서도 많이 이러한 모델을 채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아키텍처이고요. 어, 장단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아키텍처입니다. 장점은 하나의 코드베이스를 개발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개발도 할수 있고요. 다소 쉬운 디버깅도 가능하고 쉬운 배포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서비스 규모가 너무 커지면 확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어, 코드베이스가 너무 커진다면 어, 소스의 뭐 컨트롤러의 뭐 소스가 만 줄이 넘는 뭐 이런 아키텍처가 삼성 된다든지 개발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확장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포 시에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전체 서비스를 배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모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개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소규모의 도메인에 관련돼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장점은 모놀리식 아키텍처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메인 기반으로 개발을 할수 있고 서비스가 증가한다면 스카이라웃도 유연하게 확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서비스만 늘리면 되니까요. 배포 또한 특정 도메인에 연관되어 있지 않고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엔지니어가 도메인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은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개발의 복잡도가 반대로 상승하게 되고 분산 트랜잭션이라는 그 서비스 간의 트랜잭션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배포가 다른 서비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배포의 복잡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동기식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에서는 점차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의 응답을 내기하고 타임아웃 등의 오류가 발생되면서 점점 더 이제 확장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네, 케이스가 발생됩니다. 이 이벤트 아키텍처, 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결국 대규모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내용이고요. 어, 물론 요청을 응답을 동기식으로 하는 방법과 비동기, 제가 설명드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 어느 쪽이 더 낫다, 뭐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된다면 동기식보다 보다 유연한 설계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잠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주문이 발생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주문이 생성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재고 차감을 하고요. 재고, 네, 그 다음에 응답을 대기하고, 배송 생성을 하고, 응답을 대기하고, 그 다음에 주문 상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이벤트가, 아, 그 작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처럼 진행한다면, 순차적으로 동기가 처리가 되고, 어 만약에 초기에 아키텍처가 증가를 해서 초기는 세 가지였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발전해서 N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N개 이상의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대기하고 응답 시간의 레이턴시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결국 시스템의 성능은 타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중한 개의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결제를 하던 도중에 재고착용이 완료가 됐고, 배송 생성이 중단이 되면서 나머지 서비스가 SPOF라는 그 이제 서비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면 장애로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만약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중 p u p s u 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 결제 완료라는 토픽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재고 차감과 배송 생성이 그런 이, 그 토픽을 확인하고 이 토픽의 이벤트를 사용함으로써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장애 상황인데요.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제 완료 이벤트 중에 배송 생성의 이벤트가 장애가 발생됐으면 잠시 네, 느슨하게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너그 뒤에는 밑에는 이제 주문 상태였지만 주문 상태도 먼저 미리 발생시키고 나중에 이 배송 생성이라는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구, 구동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벤트가 네, 다시 상태를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결과적 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항목의 모든 읽기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업데이트 값을 반환한다는 것인데요. 즉 방금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생성은 되진 않았지만 주문 상태 이벤트를 위미 발생시켜 놓고 나중에 배송 상생, 생성이라는 이벤트가 동작으로 발생이 된다면 결국 유연하게 재생이제 이벤트가 재생되면서 결과적 일상, 일관성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잠깐 좀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해 본다면 분산 트랜잭션이라는. 환경에서 네, 사각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맨처음엔 코리아그래피 방식의 패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리아그래피 방식의 경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주문 서비스에서 주문 생성을 한 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결제를 진행하고 재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동안에이 부분을 전부 다 이벤트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방금과 같이 배송이 실패가 된다면 배송이 실패했던 이벤트가 발행되고 그 이제 재고를 다시 원보고 시키고 이제 결제도 취소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주문권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식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어,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패턴이 있는데요. 이 사과 패턴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요. 이 서비스에게 이벤트를 발행을 해서 전부 다 일관적으로 이 서비스가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제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초리, 초리오그래피의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이벤트가 각각 다른 이벤트에 연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거나 혹은 장점일 수있을요 그래서 시작하기 이제 만약 이벤트 드립은 아키텍처라는 것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종적으로 어 이벤트가 다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제 이걸 서버 스크립트 네, 구독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독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큰 차이점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드립은 아키텍처는 다양한 장점과 그리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벤트 토픽의 설정에 따라서 순서가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래 따라서 시스템이 중복으로 이벤트가 발행될 수 있고요. 어,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다면 필터링도 추가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DRQ라고 해서 데드레터큐를 관리해줘야 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이면서 굉장히 디버깅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설계의 난이도가 증가를 하지만 아까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기식으로 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혹은 더 많이 활그더 대규모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받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제 작게는 두세개 서비스로 시작해서 많게는 수천 개 수백 개까지 아 수백 수천 개까지 등장하는 현대 시점에서는 유연한 설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은 아마존 이벤트 브리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벤트 버지는 어플리케이션 네, 통합 서스 어플리케이션 및 AWS 서비스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손쉽게 구독하기 위한 서비스, 네,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수집하고 필터링하고 변환하고 라우팅 및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및 감사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AWS 서비스, 커스텀 맵, 그 다음에 사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백엔드 엔지니어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이터도 뉴렐릭거 같은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규칙과 함께 이벤트를 필터링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벤트 소스가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필터링한 것을 거쳐서 타겟에서 최종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접두업, 뭐 속속에 대한 존재 유무, 그 다음에 m t m o d e l a n d w h y 같은 연산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 간단하게 흐름도를 얘기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S, S3의 이벤트가 객체가 업로드 가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이벤트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객체가 생성 또는 제거되었을 때버킷 이름이 S3 파일 업로드 v1이면서 오브젝트 키가 My Image로 시작된다면 해당 이벤트는 이벤트 브릿지로 전송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벤트 브릿지, 아 네, 네,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룰에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람다 함수을 실행을 시킨다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뭐 이미지 리사이징을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장애, 전파를 할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타겟의 룰, 이제 아까 설정했던 타겟의 룰을 최대 5개 입력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이벤트를 전파해야지만 이벤트 브릿지의 설정의 변화에 따라서 시스템 장애가 안날수 있다는 점은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벤트 브릿지 기능 중에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분들께서잘 아시는 뭐 크론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 시간, 일, 월, 요일, 연도 순으로도 계속해서 이벤트를 발행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크론에 이벤트를뭐 로깅을 남겨 가지고 처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스텝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자가 AWS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분산 어플리케이션, 아까 분산 트랜잭션 같은 처리를 뭐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상태 체크 포인트 및 재시작을 관리하고 순서에 맞게끔 실행이 되, 되도록 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트라이, 캐치, 뭐 리트라이, 캐, 아, 트라이 캐치, 리트라이, 롤백 같은 것도 사용 을 가능하고요 또한 안정적으로 확장을 설계할 수 있게끔 고려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는 장기 실행, 굉장히 작업이 오래 걸린 시간들을 실행했을 때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가 있고요 익스프레스는 대용량으로 이벤트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상태 머신을 생성하고 난 뒤에 어, 선택한 후에 유형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상태를, 아, 적절한 네, 워크플로어를 선택해주는 것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스텝 어, 펑션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UI를 지원을 하고요 어, 워크플로우를 지정하고 보신 것처럼 AWS 서비스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벤트를 네, 플로우 차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벤트 이름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을 할수 있게 되죠. 네, AWS 서비스 중에 람다 함수 그다음에 이벤트 나그 아, EC2 인스턴스 그러니까 컨테이너 또는 on p r e m i s e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네,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JSON 같은 형식 이죠. 그냥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사용해서 데이터 흐름을 지정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 t e Language. So, you can use the data to use the data to use the data 수 o use the data to use the data to use the data to use the data to use the 테스크는 상태 머신에 따라서 뭐 람다를 함수를 실행시키는 뭐 하나의 작업 단위로 람다처럼 실행시킬 수 있고요. 트레스는 다음 상태를 전환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러라는 병렬적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텝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작업이 완료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식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어 여기서는 아까 1대 n의 관계에서 대기를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스테펑션에 작업 중에 태스크와 페러럴을 쓴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주문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시작, 그 다음 페러럴, 이제 재고 차감, 배송 생성, 주문 상태를 전부 다 람다 함수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주문이 생성됐을 때 아, 이 테스트가 전부 다 완료가 됐을 때 초이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페일인지까지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신다면 당연히 로그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주문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옆에 초이스에서 페일이라는 걸볼수 있고 왜 실패됐는지는 또 로그나 뭐 이런 처리에 남기는 것에 따라서 어, 정확히 무슨 작업을 때문에 실패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두 개의 서비스를 합쳐본다면 무슨 상황,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람다 스텝펑션에서 람다를 또 실행하고 만약 이벤트가 다 끝났을 때 람다의 SQS를 사용하고 아, 네, 람다, SQS, SNS 등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에서 네, 이벤트들을 다 관리를 할수 있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이벤트 재실행 혹은 데레터 큐를 관리하는 방법 등은 a w s 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현체 중에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아니라 이 코레오그래피 방식의 사가 패턴을 구현을 해본다면 람다 함수에서 스텝 함수을 통해서 이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이벤트를 다시 람다 쪽에 푸시를 하고 뭐 이벤트 브리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SQS 보내거나 SNS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람다 처리를 할수 있고요. 어, 물론 이벤트가 실행된다면 스텝펑션에서 보상트랜잭션을 되돌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AWS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벤트 드리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벤트 드리븐은 현대적 아키텍처이면서 다른 이벤트 구현 아, 아키텍처에 비해서 되게 다른 모놀리식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비해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만 앞선 안내 드렸던 스텝 정션이나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했던 걸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고요.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해서도 안 되고요. 이벤트 드리브는 이벤트를 사용해서 분리된 서비스를 서로 트리거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 일관성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아까 예시에 드렸던 것처럼 주문이 생성되었지만 네, 만약에 배송이 생성이 안되었을 때 배송 생성 이벤트는 언젠간 완료될 것이야라는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제시를 안드렸지만 어 크론으로도 뭐되들아서 큐를 관리해주는 이벤트 호스피럴이라는 그 병원이라는 그런 개념을 차용을 해서 특정 실패된 이벤트를 계속해서 크론으로 반복시켜서 결과적 일관성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동기식 마이크로 서비스보다 유연하게 설계를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배포에서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뭐 v1, 혹은 v2가 새로 연동이 된다면 이 v2에 맞춰서 서비스를 같이 배포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들 현실에서는 존재하거든요. 를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어렵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야, 언젠간 아름답게 구현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는데 어, 정말로, 저희, 제가, 이제, 실제 엔지니어 생활을 진행을 해보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을 때, 어, MSK, 저, 카프카를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 무작정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팀 내의 상황, 그 다음에 현실 세계, 회사에서 몇 명의 엔지니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팀내 협의를 통해서 준하시면 좋은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까지 발표를 한 김민태라고 하고요. 혹시 네, 질문이 있거나 혹은 편하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이메일은 여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